내 카메라로 켜 가. 거야? 인사해줘 안녕하세요 <웃음> 바다다 아, 렀어 아, 왜 저래? 그래? 끊어야지 뭘로 결제하실 거예요? 전도금이요 전도금. <웃음> 전도금 카드인가요? 네 전도금 네. 카드네요 엄지척 한번만 해줘 음... 아 야! 빨리 엄지척 해줘 아, 왜왜 한번만 해줘 이거 한 어차피 이제 끊겼잖아 이거 해가지고 끊겼잖아 나 지금 왜냐하면좀신나 r 거 if y o u r 아 not s 겠 r e if 아 o u r e not sure if you're 저기 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풀 cool. 자연 아, 네. 네. 아, <웃음> 네. 네. 나 어제 맞아 가지고 제데 아, 언제 마스크 쓰고 있어야 할것 같아. 네. 만인 <웃음> 재미있 어, 안녕하세요. 그... 저는 사전 제작 1기 조경원이고 브이로그 찍어봤는데요. 어... 엄청 민망했는데 그래도 나중에 꼭 이게 과정 안에 있는 친구들한테 다 뭔가 좋은 기록으로 남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글 쓰고 싶으신 분들 있다면 꼭 지원해서 이렇게 좋은 공간과 좋은 사람들과 광안리 바다와 이렇게 글에만 매진할 수 있는 시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 많이들 하셔서 좋은 글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영화 보다가 글 쓰다가 찍고 잠들려고 합니다 브이로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